최근 두달 동안 14,000달러를 출금하신 지웅님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250분이 넘는 모든 학생분들 정말 고맙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양코치 외환거래 양코치입니다.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자, 5월 말에서 6월 첫째 주로 넘어가는 이 시장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을 어, 거래하기 아주 좋은 움직임을 찾기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까다로웠는데 다행히 어제 파운딩 그리고 유로파운드에서 좋은 셋업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자 당연히 멤버 채팅방에 공유를 해드렸는데요. 자이 화살표를 보시듯이 저희가 이 위에서 매도로 수익을 만든 그런 차트입니다. 이 보시면은 네, 파운디앤데일리 차트를 제 공유를 우선 해드렸고요. 업트렌드 채널 레지센스에 현재 위치에 있는 모습입니다. 그리고 충분히 가격 조정을 줄수 있는 위치라 단타 숏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. 다만 카운터 트렌드 트레이딩이라는것 기억해야 합니다. 자그 말은 업트렌드 채널 안에 지금 상방으로 가격이 움직이고 있고 현재 레지센스 즉 매도를 노려볼 수 있는 위치이지만 추세 자체가 상방 추세이기 때문에 그추세의 반대로 카운트 트렌드로 매도로 거래한 것은 위험하지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린 겁니다. 자 그래서 이게 데일리 차트였고요. 우선 매도 세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 그 다음 한시안 차트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매도를 들어가서 155.20까지 우선 보고 있다고 제가 써두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차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보시죠 그래서 보시면은 155.20을 뚫고 현재 154.90까지 30이 더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데일리 업트렌드 채널이죠, 그렇죠? 가격이 상방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매도를 할 때에는 레이신스 레벨에서 이곳, 그렇 이런 곳 이렇게 레이신스 레벨에서 우리가 매도를 하곤 하는데 추세 자체가 상방이니까 추세 반대 방향으로 거래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어, 리스크를 조금 더 줄여서 가져가든지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거래 매니지먼트를 할 수가 있는데요. 자 그래서 4시간 차트 보시면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레지센스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내려온 후에 가격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매도 진입을 해서 좋은 수익을 만드는 거죠 간단하죠?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서포트 근처, 네, 마이너 서포트 근처에 이제 또 근접을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 구역 안으로 진입을 한 후에 다시 한번 상방의 움직임이 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은 유로파운드입니다 유로파운드 자 유로파운드 유로 유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0.8583 서포트가 유지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, 그 다음에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카운터 트렌드 라인, 브레이크아웃 리테스트, 그 다음에 상방을 보는 셋업으로 이제 유로파운드를 분석을 했었는데요. 마찬가지로 멤버 채팅방에 공유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. 유로파운드 4시간 차트 자 유로파운드 4시간 차트입니다. 0 8 5 8 0 서포트 터치 후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카운터 트렌드 라인 상방 브레이크아웃 플러스 리테스트 나오면 매수 볼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유로파운드 같은 경우는 현재 약간 4시간 차트에서는 이 구역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구역 안에서는 당연히 0.8583이 서포트 구역이 되겠고요. 0.87이 당연히 그러면은 레지센스 즉 지지선 저항선이 되겠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지지선 레벨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서포트가 계속해서 서포트... 즉 지지선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15분 차트 내려와서 디테일하게 차트를 보았을 때는 가격의 브레이크아웃, 가격이 이 트렌드 라인 위로 뚫고 나오고 가격 조정을 한번 준 후에 그 다음에 진입을 할수 있었던 기회가 나온 것을 볼수 있죠. 그렇죠? 이런 식으로. 네, 그래서 이 좋은 1대2 비율의 거래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렇죠?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유로파운드 보시면은 유로파운드 15분 차트 원 안에서 엔트리 잡았고 지금 레벨에서 청산합니다 그래서 1대2 비율로 거래를 한 것이죠 네 그래서 거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렵게 인디케이터 보조지표 같은 거쓸 필요 없고 가격의 스트럭처, 캔들스틱 그리고 가격의 위치 어느 위치에서 우리가 진입을 할수 있는가 이런 레벨들을 미리미리 체크를 해두시면은 가격이 그 구역 안에 진입을 했을 때 내가 거래를 할수 있는 그런 위치이니까 그때부터 집중을 해가지고 수익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무데서나 막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란색 박스로 제가 거래 진입을 할수 있는 위치들을 미리미리 체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중간 레벨에서는 이러한 중간 레벨에서는 거래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이 구역 안으로 또 들어올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구역 안에 들어오면 은또 매수던 아니면은 이 구역을 또 뚫어버리면은 매도를 또 제가 한번 또 노려볼 수가 있겠죠. 그런 식으로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면은 여러분들도 좋은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 물론 이렇게 거래하는 방식의 기초부터 이제 모든 디테일은 저희 www.masterclassfxc.com에서 강의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.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좋은 수익들 만드세요. 파이팅!